자 이런게 시작됐고 위쪽으로 좀 많이 가시네요 카마스키부터 많이 가시고 이제나 오고 있는 GL 3번 팀의 플랜이 예, 지금 BGM 3번 팀이랑 같이 떨어지고 있죠? GL 클랜 음 카마스키 좁은 곳인데 음 BGM님들이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음바페가 먼저 샷건을 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는데 자플레니자플레니 자, 시작부터 좋아요 자음바페님 잡으면서 왔고 자 역시 기존 클랜들의 모습을 주의클랜 어, 보여주고 있고 자 비즈앤파인 지금 백가 가는데 자 성현이 벌써 마무리하고 음바페가 어 움바페가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자 역을 하는 어, 킬님 허니님을 다운 시켰고 자 이렇게 되면 GL이랑 BGM이랑 시작부터 뜨거워요 소리 듣고 있는 파이님이 플래니님 위치를 보고 있는데, 자, 조용히 하고 있죠? 파인 지금. 그러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 플래니님은 아직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해야겠죠? 자, 우리는 현재 지금 플레 파인님이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할 플레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가지고 있는 성현. 는 잭슨님이 아래쪽에 BGM클랜 두 분이 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쪽은 반대로 주의클랜 플랜니님과 상현님이 어, 라인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플랜이 자파이님은 지금 어, 머리도 없기 때문에 헛불리 어, 움직이면 좋지 않아요 자 말씀드린 순간 상현님이 이쪽으로 오나요 자 그러나 저쪽에서 죽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킬림이 백업 가는 모습 백업 가고 있고 파인님은 지금 존버를 하고 있는데 자, 성현님이 턱문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사이두고 파인이랑 성현 자, 성현 문 열었습니다 자, 플레니가 지금 저쪽에 숨어있는데 따라서한 상황이죠 자, 무리하지 않는 성현 의 위치가 음 플래니 님 위치와 자 플래니 님 위치 안것 안 같죠? 일단 던져 준비하고 있는 자 위치 확인했습니다 플래니 자 됐다 뽑았죠자 이거 자 플래니 자, 반대로, 이쪽은 플랫님 정리했는데, 반대로, 위쪽은, 성현님이 당했어요. 뒤에 빼고 보고 있는, 잭슨. 자, 지금, 자, 소리 들었죠? 자, 아, 너무 섣불리 오는데요! 자, 파이터님이, 지금, 발소리 듣고, 잭슨님 정리하는 모습. 자, BGM, 지금 시작. 이대2 인데 괜찮게 갑니다 서로 님이 음. 마무리하러 오면 자 지엘은 지금 플랜이 혼자 남아요 어렵게 된 지엘 자 처음에 4대3으로 시작했는데 1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자기장은 왼쪽 아래로 잡히는, 가카로 잡히는 자기장 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한번 보죠 GLA팀 님님 자, 님 차구에서 우측으로 오고 있고요 자, 비교적 자기장이 안쪽에, 좌측에 있기 때문에 많은 플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음. 위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감클랜 왕자님과 오늘 공주님이 안보이시네요 아, 공주님이 있고 왕자님이 안보이시더군요자 <웃음> 감클랜도 차고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버님도 부모님도... 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오고 있는건 지금 리얼클랜 에어클랜도 차를 다 구해서 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마에스테로 <목소리> 브리피님에게 차를 내주고 있고 자 이쪽 지금 자 플랜이 플랜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플랜이 차도 없는데 자 그나마 그러나 멀어져 갑니다 자 지금 파이터님의 차를 구했기 때문에 자 지금 둘다 가는거 같죠? 를다 열어서 가는 <웃음> BGM클랜 자 이렇게 되면 플랜이 <웃음> 지금 아 플랜이 2킬은 했는데요 자 가는길 쉽지 않습니다 금방 차가 있나요? 플랜이 플랜이님의 운명은 <웃음> 어, 파노라마처럼 사라져가는 플래니. 오, 위쪽에 지금. 자, 플래님. 자, 사람의 길 응원해볼게요. 오, 자, 이쪽에 지금 차가 몰려있네요. 자, 그기고 디젤 플레 들어가는데. 사적으로 먼저 대기할 수 있는 지금. 아.. 형, 자... BGM 좋습니다 지금 자 기다리고 있다가 잘 끊었어요 아... BGM 형자 멋진 사격을 보여준 어.. 1번 1 0에 BGM 반면에 헝그릴팀 자 지금 아쉽게 자. 어... 혁이 님이 계신 거를 눈치 채지는 못했겠죠 알 수는 없고 안쪽으로 두 분을 잃고 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글 릴팀훈니님과 아트님 자 자기장은 왼쪽으로 조금 치유쳐져 있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좀 평지 싸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자격하고 있는 BGM이 레전드 3 레전드 1,2,3님께서 1, 어, 레전드 2님은 두고 올리님과 같이 우리 레전드포님은 지금 어, 베릴의 스르륵이죠 지금 탄도 충분하고 어, 지금 오늘 BGM 처음부터 카메라 많이 잡히는데 괜찮습니다 자이 길은 지금 XII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사격은 하지 않는 것 같죠 자 위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XII 마르 음, 서버 VLSS 자 호랑이님과 간지 자 라인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는거 괜찮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집에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만 이렇게 능선에 들어가는 판단도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자기장은 조금 안쪽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집에 있는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XII 3팀의 모습입니다 그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몰려요 이쪽 자 왼쪽에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는 레전드도 있고 자 지금 서로 만날 확률 농후합니다 자 라뎅샷 하고 있는 타이거 자 간지님이 이렇게 지금 가는 길에 어지럽습니다. 여기 지금 추격전의 연속이에요. 추격전에이 GM은 희생양이 되었고, 자, 유의 빠져나고 있는 XII. 자, 두 분만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XII는 졸지식 지금 내려왔다가 어, 라이딩샷 때리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XII 아래쪽에 이 팀이 왔고, 자 지금 3팀이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XAI 2팀도 어, 아래쪽까지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능선 이쪽에 자리잡고 자리 잡고 있는 XAI 3팀. 음, 반면에 이쪽이 일어나서요. 그부 음, 교전. 자 지금 자리잡고 있던 리얼 3팀의 위치를 아 지금 황그리 이팀이 들어온 것 같죠? 네, 황그리 자 지금 황그리 이팀에 자싹싹 오랜만입니다 지금 살릴 수 있, 살려야 되는데 연막 많이 쳐야겠죠? 다 남았어요 지금 연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리얼 리팀이 잘 잡고 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살릴 수 있어 보입니다 코일님. 자 그럼 위쪽에 차도 있기 때문에 연막치고 술단 살리고 고급상자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아직 자기장 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코일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어, 코일님은 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자, 우리 플래니 <웃음> 자, 플래니 <웃음> 자, 드디어 차를 구했죠? 플래니님 자, 그래도 플래니님 지금 어떻게 올라고 하고 있어요? 어, 올라고 오늘 응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자, 여기 자리 잡고 있는 XII 이팀 자, 위쪽으로 쏘고 있는데 조금 거리가 멀죠? 상은 이렇습니다. XII가 지금 리얼 3팀을 쏘고 있는 모습. 리얼 3팀은 아까 위쪽에 지금 헝그리 2팀과 교전하다가 피해를 좀 입었어요. 차를 안쪽으로 넣고 있는 XII. 자,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혁. 자, 지금 BGM 1팀은 또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쪽에 자리 잡고 왼쪽에 있는 지금 XII가 들어와야 돼서. 라인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감클랜 아미클랜 오늘 감클랜이 두 팀밖에 안오셔서 어,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벌써 이러셨죠? 파덕과 싸님이 남았습니다 적당한 이런데 아직도 바깥쪽에 있는 클랜들이 있어서 지금 황그리 3팀의 라코 아직은 자기장에 여유가 조금 있어요.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태워서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1 팀이 지금 엑사이 1팀 좌측에 있던 엑사이 1 팀을 어, 사격각에 뒀었죠. 그러나 엑사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위쪽에 있는 지금 리얼 2팀 자 왼쪽에서 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로 자 4분이 네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회사님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MS 자 아깝게 자 좋습니다 하나 잡고 자 그러나 빼고보고 있는 아 바로바로 빼고보고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리핀 자 아래, 아래쪽에 그리핀님이 있고 여기 지금 자 하지마! 자 원인이 잘합니다 지금 자 올라가다가 자허들째 놀랐죠? 지금 2대1이에요어야 술탄 자 술탄 자 원희님이 이렇게 술탄 시술을 의외로 좀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묘라요 지금 내려온 지자 이렇게 그리핀 자 원희님 플레이가 좋았는데 자 그리핀님이 눈치채고 술탄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막스 술탄 시술 좀 안했다면 어땠을까 조금 해진 모습이구요. 이게 지금, 지금 이기 들어와야 돼서, 자, 지금, BGM, 부분이 쉽지 않아보여요. 레전드, 레전드님 어느새 한 번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라인을 다 1번의 BGM 클린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위쪽으로 가면, 자, 소리 들었죠? 지금. 먼저 자리 잡으러 올라가는 BGM의 둘리님 레전드4 그래도 여기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쌉시가 있고 자 이제 소리 들었죠? 근데 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 위쪽으로 두클랜님 위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자이 길로 가면 쌉시와 지금 자 둘리님 라인에 보일 수 있죠 길은 할수 있는 각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쌉싹가 아, 아, 역시 쉽지 않은 위치였어요 자, <웃음> 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플래닛 자 플래닛 이거 일루 일로 가면 위험하죠 자 우리 저는 이렇게 이런 모델 응원해봅니다 자 살아 돌아가는 플래닛 아, 플래니가 휴게에서살아들어서 수상도 없는 플래니 자 아, 좋습니다 자말씀드린 아, 순간 에타이이 1팀이 BGM 3팀 정리하는 모습이고요자 아, GL클랜 먼저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는건 지금 GL2팀이에요 자 GL2팀 실을 없이 지금 자리 너무 좋습니다 GL2팀 가까쪽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건 G11팀과 지금 겨우 살아남았던 쌉시 지금 <웃음> 지금 정상위에서 지금 자 옷을 맞춘 상태로 자 내려가야 되는데 자, 위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타이어 지금 정리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땡겨주고 있는데 살리긴 어려울 것 같죠. 살리나요? 아, 이거 살리... 이거 살리죠. 자, 이거 살리는 큐트... 아, 대단합니다. 아 차로 이거 살리네요. 다음 플레이... 이전이지만 이쪽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쌉지 양각이라서 괜찮아요. 자 양각 맞고 아쉽게도 자 뒤쪽에 지금 G L 1 팀이 있었기 때문에 형그리2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지금 G L 이 팀도 자리가 괜찮아요. 자, 아래쪽에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G L 이 팀도 들어오기 괜찮습니다. 있고 자 가운데 쪽에 지금 헝그릴 팀두분 어, 남아서 들어와는 너무 좋습니다. 자리 어, 후니님과 애찌님 아까 먼저 들어왔었는데, 자리가 너무 좋고, 자 아래쪽에 들어가고 있는 XII. 자, 무슨 일이 벌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II 먼저 들어옵니다. 자, 타고 있는 후니 타에서 내린 선택이 좋지 않은 선택이 됐어 요, 좋아버렸죠 님이거 님이, 님과 훈이 님이 지금 쪽으로 들어왔고 자 훈이 님 자리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자 훈이 님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지금 안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자이위치자 오늘 BGM 지금 1번 팀 괜찮아요 이건 지금 깐치 님과 자 한병의 수류탄! 수류탄 위치가! 자 수류탄 위치는 조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끈재님은 아쉽게 됐고 리얼 3팀은 잘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들어왔던 파이거 자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파이거님이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쪽에 숨어있고 있는 업저버 <웃음> 지금 상황을 감망하면서 어, 순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업저버 자는 지금 리얼 3팀은 어, 차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기장도 아직2 인이고, 자 문제는 지금 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격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왼쪽 라인에서 또 들어오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어머님이 저렇게 숨어 있는 거를 <웃음> 어머님 <여쭤보님> 귀엽습니다 여기서 개인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총 이렇게 쏘면 쉽지 않아요 지금 사격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옥저버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13팀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데 피가 안찬 거군요 자 다음 자기장 페이지가 지금 우측이라 지금 리얼 3팀도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래도 차가 있어서 어 괜찮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옵저버님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지금 아래쪽에 옵저버님이 있는지는 깜맣게 모르고 있죠? 자 우리 옵저버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 어디 쏘지는 않는 옵저버 자 옵저버 <웃음> 자 진짜 옵저버입니다 지금 자기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옵저버는 연막 연막을 쳐서 지금 가야겠죠? 옵저버 갑니다 자 가다가 맞는 옵저버 지금 이쪽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옵저버님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오른쪽으로 뛰는 옵저버 자 저는 혼자 남은 분을 이렇게 응원해요 옵저버님 봤죠? 반면에 지금 1팀은 지금 우측에 옵저버님 있는 거 몰라요 자 지혜 클랜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잘 싸워야 합니다 뒤에 지금 좋은 자리 있다가 처음 이제 교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마지막 자기장이 좋지가 않아요 자, 이 라인은 지금 아쉽지 않은 위치 내렸어요 지금 자, 후니 님도 있기 때문에 자, 수요탄! 자, 수요 너무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간 판단 좋지 않은 판단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1팀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옵저버 지금 옵저버 지금 자 옵저버 지금 시컵했죠? 자 왼쪽 봤는데 안지 않아요 옵저버 지금 <웃음> 자 지금 시야 괜찮습니다 옵저버님 지금 다음 자기장 오는데요 아 지금 위치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지금 1팀 자 어떻게 안보일만 해요 지금 지금 옵저버. 옵저버가 지금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거 술탄을. 술탄을 던지면. 아직 눈치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측, 오른쪽에 일어나면 바로 보이겠죠. 여기 세 분이에요, 지금. 자, GL이 있는 거 알고 있고. 자, 지금. BGM 1팀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내려가는 판단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되면 옵저버가 지금 더올수 있습니다 자, 자세장 우측 크게 돌아가는 BGM 자, 이렇게 만나요 지금 자, 뒤에 자, BGM이 먼저 들어오고 자, 옵저버 지금 옵저버 지금 <웃음> 어, 우리 귀여운 옵저버님 지금 저분님 행보 한번 보겠습니다. 아금 여기까지 잘 끌어왔어요, 업저버. 저보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위쪽은 G.L 혼자 있고, 자 기다리고 있던 G.L 클랜 탈락했고, 자, 안쪽에 지금 헝그리 1팀 그리고 바깥쪽에 B.G.M 어, 그리고 오른쪽에 리얼 3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우리 옵저버님 자, 어떤 판단 할지 자 위치 있는 거 알고 있죠? 자기장 걸치나요? 아, 자기장 걸칩니다 옵저버 지금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 아 우리 옵저버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우리 옵저버 지금 우리 저버님 지금 자 옵저버 출발합니다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가 이렇게 존버하다가 자 존버하다가 올라오는 옵저버 자 이제 옵저버님이 아 이렇게 됐고 리얼 지금 상상을 못했죠? 자 다음 다음 상황이 지금 중요해요 자 이쪽은 지금 BGM이 있기 때문에 자 옵저버도 아타크치고 있고 자 오는 방향에 자, 솔탄 피고 있어요. 지금 위치는 조금 더 BGM 1, 1팀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솔탄 좋은데요? 자, 옥저버 끝까지 음. 쪽에 있는 지금 헝그릴 팀도 내려와야 되는 포지션이어서 칠만은 음. 않습니다 자, 이렇게 BGM 플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BGM 아, 차 터졌는데, 차 터진게 변수겠는데요? 지금 아 뿐이가 지금 옵저버가 옵저버가 옵저버가 또 이렇게 아 옵저버 지금 플레이가아 옵저버가 자수탄 아, 맞았어요 지금 자 아, 지금 옵저버는 지금 무슨일을 벌이고 있는건가요 지금 자 위로가면 좋지 않습니다 위로가면 좋지 않은데요 위로가면 아 위로가는 판단을 여기서 자 여기서 위로 가는 판단을 아깝게 하는 우쩌버 자 알때립니다 후니님과 BGM 자성광 맞았어요 자성광 맞았죠 지금 마지막 헝그리 1팀 후니 자 5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헝그리 1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자 마지막에 뭐 있었어요 좋았습니다자 <웃음> 1라운드부터 좀 재미난 어, 재미난 어이 게임이 된거 같죠? 재미난 게임이 된거 같고 자 지금 위쪽에 있던 계속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 훈이님과 아찌님 처음에 차로 들어왔죠? 제가 아까 차로 들어가면 장면 찍었는데 자 헝그릴팀이 이렇게 1라운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뭐 헝그리 1팀 축하드리고 BGM 클랜 좋아요 어, BGM 클랜 오늘 첫 참가인데 지금 레전드 넘버 2 지금 7킬이에요 무려 7킬이고 형님도 아까 3킬 기록했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어, 그리고 타이어 2킬 이 정도면 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 첫 참가인데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반면에 오늘 x i 에옵저버 좋은 영상 만들어주셨고 아, 조금, 1라운드가 아까 약간 튕겨가지고. 어, 제 탓이죠, 여러분들. 어. 입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자, 1라운드 좋게, 재밌게, 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옵저버님 좋았어요. 유튜브 각 좋아요, 옵저버님. 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1라운드. 어,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연막 치고 내려오는 모습. 마지막에 후니님 탁, 성광 딱 치면서. 클래스 있는 모습 역시 올해 참가하시니까 점점 남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